만약 이스트면 론드로 가야 되나? 레샤. 붉은 머리 소녀한테 묻는다. 다시 한번 묻는다. 크레시 물로본다 어디에 있죠? 그라. 자, 텔레포트 위례를 통해서 우리가 붉은 농장 서쪽 에 입구로 이동합니다. 똑같죠? 자, 부활, 부활, 어기, 부활, 게. 자, 머리를 쓰다 눕는다. 어우, 이렇게 클리어한데. 머리를 눕는다. 어, 저걸 뽑는다. 주식. 저걸 뽑는다. 브루이에 눕는다. 너도 딸고 싶다. 그답게. 트라. 자, 강일한 다리. 애들 문장. 문장. 문장 캐릭터로 갑니다. 문장은 나 어디서 나온지 알지롱? 여기 하나. 어떻게 안 되니? <목소리> 자, 하나. 자, 와. 너그고용장을 이제 아무나 보활, 차가운 눈. 한번더 왼쪽부터 도전, 다시 도전. 딴, 딴, 딴, 딴, 음. 딴, 딴, 딴. 어, 넘어왔어요. 왼쪽부터 리더니 넘어왔어. 두 번째도 왼쪽, 그래. 두 번째도 왼쪽. 오른쪽에다가 딴 들어갔잖아요. 왼쪽, 왼쪽, 오른쪽일 것 같아. 왼쪽, 왼쪽, 오른쪽. 성공, 성공. 늦게 열린거 보니까 성공. 자, 여긴 마지막으로 오른쪽. 오케이. 아, 제발, 되라. 이손좀 되라. 100%잖아, 100%. 100%! 100 왠지 성공 같은데, 성공, 성공했다, 성공했다. 우여동 에서 어, 역시. 와, 성공하기 진짜 힘드네. 성공하기 너무 힘들어. 또, 주변이 본인해줘 마무리. 와, 힘들다. <웃음> 힘들게 마무리. 자, 차가 오는 무엇인가 신을까요안오라 싶지요? 자, 영롱한 영어. 어, 딱 뒤돌아보면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있다. 있죠, 아니, 있어야 돼 이렇게. 오, 이건 되게 뚫이 뜯어서 나와. 짠짠짠, 짠짠짠. 아니, 마우리. 마무리? 마무리? 어, 마무 견고한 심장 뭐. 어, 여기 있다 위에 있는데 여기 나왔어 오케이 잡아 잡아 잡아 아무아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이무리마 아. 저였다. <웃음> 저구요, 이제, 복귀, 백업. 꼬였다. 빵! 엘로힘! 피해, 정말. 이거 MPC 이제 보라고. 여기 돌고. 나, 나, 나. 떨아뜨게 그리고 뚫고 광칭룡 태가 다시 다시 주식 부은농자 다시 속적이죠 어 가느냐 벼라요 그 안에 길수가 제수를 찾아가자. 강원대 이동합니다. 카탄으로 이동. 예, 아직까지는 일단 뭐좀 느리긴 했는데도. 자, 탁탁. 네, 이제 가위아 제이로 다시 가면 돼요. 안녕 안녕, 핫한 호라 라크실 롬도. 오케만 오케이. 가위아 호라이즈. 핫탄 호라 라크실 롬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입 꺾여서 가면. 요자 퀘스트 완료했고요. 또. 자, 이제 네, 끝냈고요. 자, 카탄 다음에 이제 호라로 갈게요. 호라 호라인슨, 길드사무관 호라이즌 이거 호라인슨 자, 호라인슨, 이 렛츠고 길드사무관 오멜리 당신도 여기서 마찬가지 입구앞에서 사냥 네, 호라호라. 아로에 호라. 있네, 유다트. 자, 투볼트는 한번더 잡아야 네 여기 있죠? 라크시로 이동합니다. 어 대박 라크시로 이동할게요. 자길드 사무관 세스 라크시 이건 또 가이아 대륙이네요. 아. 자, 호라이즈로 이동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코앞에 착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많네, 지 와, 두드가다 몰려가네. 그리어자 라크 실어 왔고요아 아직 그러면 이제 아 여기까지 쉽잖아 여기까지 는 쉬운데 여기 여기 말고요 어른도 있어 헷갈리는데 자 일단 길드사무관세스로 와가지고 마무리 하고요 일단 뭐아무나받봅시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은 논도로 갈게요 논도 자 논도로 이동했고요 아, 론도의 남부, 맞아, 맞아, 맞아. 이건 론도에서 사냥하는 거야, 맞아. 좋을 것 같은데, 잔뜩 이 있는데, 있는데, 아직 많이 있는데, 이만 원 찍히겠네요. 뚱뚱뚱뚱. 오늘 자꾸 도망가니? 갑시다. 아, 어, 아무거나. 네, 부활. 택시로 이동해서 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아 기업을 기업을 기업을 더 덧는 거예요. 지금 잘 몰라. 아니, 멀었잖아. 자, 부활관 임명실 전사지 전사. 오오오오 전사, 오오오 자 일단 정착용하구요 약간 빈수처. 짠, 짠, 짠, 짠, 짠. 울부지는 영어, 응. 네. 오, 씨, 그거 뭐 엄청 많아, 고 많아집니다. 자, 이거 하나만 니다 자, 교육은 반수치 어... 어... 어... 아... 여기가 이제 되게 마녀구나. 마녀 첫, 첫 번째 마녀 잡는 거. 아니는뭐 이렇게 짓든 짓든 잡는 거잖아 음, 여기서 절대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어. 많이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여기 감히도에서만 잡는 걸로 이렇게. 짠 1개 9개. 캐스 완료. 자 하이자이 워커. 이제 다음에 마늘 잡는거죠? 잡고 마늘 잡는거 이거 올라가면 돼. 잡아 잡아 잡아. 교육관, 하이젠, 워커. 마녀 부활 보고. 어, 다이든 좀 바로 오는 거. 얼마 안 남았나? 뭐더 했나? 방지 대첫결선포 아직 멀었네. 상합탑. 첫결선포 어, 너무 귀찮고, 만 팡팡팡팡팡, 팡팡, 팡팡, 팡팡, 팡팡, 팡 어스신길드 네. 어스신길드 좋다 아 여기 또 거기구나 앉아 맞아 잡아 잡아 잡아 찾아볼 거야 잡아 잡아 음? 용치지 말고 잡아 음? 용할까요자 이제 다시 루시앙한테 가야 되고요. 루시앙한테 가서 업무 보고하고 나 열심히 일하다 왔어. 자 헥토르, 근데 헥토르 잡는 거 나오네요. 네 순조로운 퀘스트 진행 능요그 중간 중간 조눈 아, 연기도 꼬박꼬박 해주고요. 여기 <웃음> 액션 포인트 조눈 아, 연기를꼭 해줘라. 나타 났다자 진정한 영웅 헥터로 마무리 할아버지인가? 어... 아이 할아버지야? 아이 할아버지는 끝까지. 끝나면 자기한테 오게 만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짠. 에프터 수아. 네 연기용. 아 떴다. 마녀 사냐오 마녀 떴어. <웃음> 어, 지금 의외로 빨리 마무리 하네요. 마녀, 퀘스트. 오. 야! 마녀 퀘스트 클리어! 마녀 퀘스트 클리어.